어떤 분께서 아주 용감한 한 분이 제가 핸드폰 오픈했더니 어떤 분이 문자를 남겨있더라고 직급도전파에 있는 분인데 도대체 마이크로가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그쪽에 있지만은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점잖게 보내서 제가 점잖게 답변을 드릴게요 직급도전 시스템하고 저희가 하는 정통 시스템 양립할 수 없는 물과 기름 싸입니다 단, 한, 한 명이라도, 거기에 물든 사람이 들어오면은 시스템 깨져요.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원클릭, 그, 저기, 오버초 광고, 해모임. 인터넷에 들어가서 해모임 치면은 그 위에 뭐 쇼핑 뭐 이런 거 뜨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핑을 눌러왔을 때, 최저가가 나오는 게 지금 겁없이 57,100원 그리고 57,090원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네모 박스 있어요. 그 거기를 갖다 계속 집중적으로 디더스 공격하듯이 계속 공격을 하십시오. 그 그쪽으로 그 여러분들이 원클릭다클릭뭐 와이프 뭐등등등뭐 저기 이렇게 동원해서라도 거기를 계속 클릭하세요. 아, 전 시간에 한 6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고 했는데 오늘 또 들어가서 보니까 5만 7 100원짜리하고 5만 7 0 90원짜리가 걔네들이 이거를 그 엄청나게 수, 에, 수집해가지고 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5만 4천 원대에서 5만 7천 원대로 올랐으니까 아, 오, 이게 올랐다고 얘기하기는 또참모한데 그래서 저 다음에 3천 원 올랐지 않습니까 불과 한 3주 만에 2, 3주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다 재미 삼아 재미 삼아 요거 5 7,100원 짜리 하고 5 7,090원 짜리를 여러분들이 되는대로 그냥 시도때도 없이 그거를 공략을 하세요 허크릭을해 놓고 물건을 안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릭해 놓고 사시면 더안 되죠 그러니까 사단에 그렇게 사면은 광고비가 계속 나가기 때문에 걔네들 입장에서는 재고가 많기 때문에 아직 5 7,100원 정도에 이렇게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는 이제부터는 아우 이거그 사람들 센터에 가서 또 이렇게 매집해 오는 거 밴더들을 통해서 매집해 오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이제 좀 에, 마음적으로 조금 좀 부담을 느끼게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직급도좀 급하들 그들도 지금 몸을 사려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해갖고 물건을 갖다가 아유이러다가 내가 또 시범 타로 읍참마속 되는 거 아니야? 이럴까봐 못 내는 것도 있고. 또, 그쪽에서도 광고비가 계속 올라오는 게 있으니까, 지금, 어, 54,000원대에서, 54,000원, 55,000원대에서, 지금 57,000원, 6만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인터넷 재판매를 갔다가 방지를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아주 굉장히 기쁜 이유가 뭐냐면, 모기 잡는 거, 해충들 잡는 그지식지식거리는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그 크랙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계속 한 주, 2주 이렇게 가다 보면은, 5만8천원 5만9천원 6만원 6만4천원 막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7만원 대를 넘겨야 돼요 7만원 대를 넘기면 은 수수료 내고 뭐 광고비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지 그리고 또 이쪽에서 물건 주는 사람도 이, 이게 운동화 되네 진짜 어 마이클 허가 후원 계좌를 터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더니 진짜 제법 들어가나 베 읍참마속이 2년 전에 막막 막 회장님도 막 읍참마속 어, 그 얘기를 갖다가 하셨는데, 읍참마속이라는 게 이제 또 이렇게 떠오르겠죠. 어, 제가 자기 자신이 읍참마속 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어, 그런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지금 소수가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딴 분들한테 어 그래, 그래 그렇게 그 얘기를 자꾸만 전달해1 플러스 1이 그겁니다. 그 자꾸만 전달을 하세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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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뭐 희한하게 판매사는 가봐야 압니다. 요번에뭐모 뭐 크라운이 가는데 모가 가는데 전그 사람들 뭐임페리얼 가고 요번에뭐 아, 아, 석세사 아카데미 에 나오겠지만은 그 줄줄이 샀던 간 사람들 그 가고 안 가고 좀 에, 관심 없어요. 실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돈이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은 좀 별도로 말씀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원원 클릭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클릭을 하세요. 어떤 분은 답변까지 저한테 주셨는데 그것도 막 거기다 댓글을 좀 심하게 썼나 봐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걸렸나봐요 그게 그또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나봐요 그러니까는 크릭만 점잖게 크릭만 하고 또 그냥 몇개 이렇게 눌러보고 그럼 그거만 그냥 심심풀이 삼아 그렇게 하시면은 6만원 6만, 6만 5천원만 이렇게 해서 7만원까지 올라가면 에이 더러서 못하겠다 할 정도는 못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이 안 돼요 빚을 더 많이 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이 어떤 분께서 아주 용감한 한 분이 다 진짜 1년 만에 제가 그런 어 제가 핸드폰 오픈 했더니 어,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이 문자를 남겨 수 있더라고 그 그러니까 저하고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이 그러니까 전화 바어보니까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답해 달라고 뭐 이렇게 그냥 저한테 문자를 아주 정작해 보내셨더라고 그러니까 직급도전 하시는 직급도전파에 있는 분인데 도대체 마이크로가 왜 이렇게 그냥 못 잡아서 날리고 왜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서로가 좋은게 좋은건데 그런거 그 그러,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본게 완전 빨갱이도 아니고 직급도전도 아니고 그래서 좋은게 좋은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어, 이런거를 얘기하는거니까 그쪽에 있지만은 뭐 마음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시는 분인지 뭐 모르겠지만 상당히 점잖게 보내서 제가 점잖게 답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직급도장 시스템하고 저희가 하는 정통 시스템 64년 도 검증된 시스템 그 시스템하고는 물과 기름 쌓입니다 서로가 양립할 수 없는 병존할 수 없는 단한 명이라도 한 마리라도 그런 거기에 물든 사람이 들어오면은 시스템 깨져요 사람은 지금 얘기하고 바로 나가면서도 생각을 에그 속을 모르는 거거든요 문지방 넘어가면서부터 바뀌어요 그냥 몇초 단위로도 바뀌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거를 복제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 않죠 직급도전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시스템하고 이 우리 진짜 시스템 찐찐찐찐이야 이 시스템하고는 단 1초도 같이 있을 수 없고 같이 병존할수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 쌓여요 물과 기름이 붙어서 이렇게 융합이 되고 이렇게 멜팅이 됩니까? 녹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겁니다. 그럼 더이제 제가 아주 적나라하게 있는 예술을 갖다가 정확하게 해드리면은 여러분들 그냥 물이 있죠. 물. 물이 있고 기름이 있어요. 우리 휘발유. 우리 차에다가 놓으면 휘발유 있지 않습니까? 뭐 아니면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다음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어떻게 섞어가지고 물을 타요. 그래서 가짜 휘발유 무지 많이 또 옛날에 막 적발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기능을 갖다가 섞이니까는 엔진이 자꾸만 이상한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엔진이 금방 그 볼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볼링하는데 몇백만원씩 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냥 엔진을, 그냥 물, 물을 섞어가지고, 억지로 섞어가지고, 그냥 가격을 그렇게 해고 어떻게든지 변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을 섞어요. 그것도 모르고 싼 맛에 그을 써서 그냥 저렇다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조금씩 섞으니까. 근데 나중에 가면 엔진이 자당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엔진 보이, 이게 보일링을 갖다 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도 미션도 다 갈아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급도전 시스템은 물을 섞은 가짜 휘발유 있죠. 그럼 똑같아요. 아주 경우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인 면 거는 뭐 해내는 겁니다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 있어갖고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뭐 그럼 하는 거는 이 복제 시스템을 갖다가 용어들은 전부 따서 비슷하게 만든 가짜 기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현혹을 시키는 건데 가짜 기름은 어차피 가짜일 뿐이에요 언젠가는 큰 사고가 나서 5년, 7년, 10년 이렇게 한 분들이 집을 하나 날렸다는 둥뭐 저 빚을 갖다가, 뭐, 5억, 5천만 원? 아유, 5천만 원 양호한 거야. 1억이 하나, 가마은안나서그 실제로 무지무지 무지 많아요. 그러면 그 가짜 기름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 있죠. 요번에 뭐, 크라운, 뭐, 등등등. 그런 사람들. 줄줄이 섰던 거기 따라서 가는 사람들 있죠. 총장, 뭐, 본부장, 이, 이, 이들. 국장들은 맨날 하수인이에요. 최소한 못해도 본부장. 거기 제일 꼬붕이 본부장이거든요. 본부장. 총장, 뭐 크라운, 그 위에 또 임페리얼 해가지고 완전 다 거의 95%가 그렇다고 그래요. 왜? 10년, 저도 12년째인데 10년, 11년 되신 분들이 전부 저한테 그렇게 댓글로 들어옵니다. 95%가 그렇다. 그러니까 가짜 이름을 만들어서 하는 분들이 문제는 여러분들그 하수인으로 쫓아다니면서 이건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허건날 국장이야. 맨날 A4 용지, 한몇달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A4 용지 받아, 가상계좌 또노 말어, 돈을 갖다가 또 이거를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노 말어, 비, 비, 비천지인데, 또안 그러면 거기서 왕따 될것 같아 서 고민하시는 분 무지 많거든요. 그럼 그 거의 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난 아니다! 그러고 거꾸로 충신과 가, 뭐 이렇게 그, 사육신, 생육신 있죠? 그 차이가 한끗 차이예요 절벽까지 닦았을 때 거기서 완전히 이건 아니야 그러고 100% 전향을 해서 생육신이 돼난 살아서 살겠다 그러고 아니야 난 거기서 내 떨어져 죽겠다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사람들은 그 정권에 또 거기에 충성을 다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뭐, 나라를 구하는 일도 아니고, 대 에터미를 갖다가, 투명한 에터미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아주 정화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하시고, 그 가짜 기름, 여태껏 거기에 속아갖고, 가짜 기름은, 왜 제가 가짜 기름 얘기하냐면은, 가짜 기름을 만든 업주들, 그 임페리얼, 크라운, 총장, 하수인 중에서도, 조금 좀 위급에 들어가는 하수인의 그래도 좀위급에 들어가는 본부장 그들이 기름을 생산하는 가짜 기름을 협잡을 해갖고 만드는 사람들이라는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 가짜 기름 쓰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빛이 뭡니까? 엔진이 타거나 엔진이 그냥 막 녹슬고 엔진이 막 희한하게 돼서 10년을 넘어서도 되는 그 엔진이 1년 만에 그 가짜 기름 쓰다가 1년 만에 2년 만에 그 엔진을 다 갈아 줘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를 보일링 한다고 돈을갖다허커하럭에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 경우랑 지금 똑같습니다 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직급도전하고 직급도전 시스템하고 정통으로 하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정확한 차이는 뭐냐면 카드를 쓴다 카드를 써 가지고 그냥 직급을 맞춰서 직급을 매간 매직 하듯이 사서 간다 그러면 무조건 직급 도전입니다. 근데 카드를 썼다 그러면 아자중은 카드를 쓰는 사람도 그냥 다 추방시켜 버립니다. 내보내버립니다. 내보낸 사람들이 몇백 명이 아니고 몇천 명이고 썩어도 이만큼 썩었어요. 뻥끗하면 카드가 나와. 아니거든요. 그 카드가 나온다는 건 네트워크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는 순수하게 네트워크로만 갑니다. 순수하게 실력과 네트워크로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A4 용지를 받았든 또뭐 가상계좌를 받았든 그 그런 그 식으로 내가 거기에 카드를 썼다 그러면 100% 직급도전이에요 그리고 한 줄로 쭉 깔아야만 된다고 아주 목무아 울부짖는 국장 이상 그런 분들이 있는 조직은 전부 다 직급도전 아주 그냥 빨 그중에서도 빨갱이 조직들이에요 그리고 또 월요일날 아니면 또 지정된 화요일하고 목요일날 무슨 날 이렇게 정해 가지고 뭐 명목상으로는 프레시 아웃된 거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해서 여러분들을 다더 많이 받게 하기 위한다는 미명하에 날짜를 지정해서 PB를 몰아서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카드를 통해서 카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다직급도전요 저기 지방 도시에 거기는 다 할머니들 70세가 훨씬 넘으신 할머니들만 있대 초창기서부터 그렇게 해갖고 10여년씩 다 신분들이래 근데 그분은 거기 55세 되신 분이 남편이 뇌출혈이 와가지고 여기 다리를 못쓰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여자분이 이제 그때부터 거길 나오니까 거기 막내중에 막내죠 근데 열심히 이거 그냥 팔러다닌 니 팔러다니고 팔러 다니막 팔러 팔러 하니까 그 어르신네들이 어, 그분들도 국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오래 하셨는데도 직급들이 그렇다 했더니 아이고 시스템을 배우든 뭐난 우린 시스템 뭔지도 모르니까 뭐 마이클 온과그 사람 얘기하는 거라 뭘 하든 열심히 그렇게 해 그리고 서로 그냥 말이라도 도와주고 그냥 옮기면 뭐 저기 떡이라도 하나 먹고 가 그러고 그렇게 도와준다 진짜 순수하신데 순수하신 분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해서 그 10년을 넘게 그렇게 운영하시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의 그런 데가, 5%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신 순수하신 분들 5%. 진짜 뭐, 직급 도전이고 이런 거 용어도 잘 모르셔. 그런 진짜 순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들. 그 다음에 우리 시스템을 해서, 어,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제가 이게 했던 시스템. 이 시스템을 들어온, 그, 알고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하는 분들의 그, 성향이 이제는 3년 하다 보니까 아주 이제는 판박이 이제 제가 완전히 그공통모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제 책을 갖다가 요번에 쓴 책은 더 자세하게 쓴 거니까 그 책을 갖다가 읽고 한번 딱 읽고 야 요대로만 하면 끝내주겠는데 그그 그 지름신이 오른 분들 그 김영화 팀장이라든가 아자줌을 이끄고 는 임승양 팀장이라든가 그 종로의 그 최효의 쌍둥이 똑같이 생기셨어. <웃음> 그 다음에, 그, 세라리라고, 그, 이세랑 사장님이라고 있어요. 저, 저, 저 유튜브에서도 몇번 이렇게 소개됐는데, 굉장히 아주 고집이 세신 분들이야. 그리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네트워크의 개념은 뭐고, 원칙은 뭐고, 우래한창때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 강의가 저를 대신해서 이렇게 할수 있는 분들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벌써, 아!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로 알아보신 분들이거든? 그거 깨달아요. 그러신 분들이 성공은 합니다. 그거 다 포함해서, 아까 그 순수하신 분에서 5%밖에 안 돼요. 5%도 안 됩니다, 사실.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이 거의 95%니까, 여러분들 이 유튜브를 듣고 있는 분들은, 그 A4 용지를 받거나,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나, 결국에는 웅덩이에다 몰아놓고, 너, 여기서 안, 안, 안 가면은, 왕따 돼. 뭐 이런거 있잖아요 분위기 자체가 뭐 이런 식의 분위기 여태껏 제가 좀 얘기했던거 본인 자신이 그냥 카드 쓰는게 습관화 됐어 뭐 30만 pb 28만 pb 니까 2만 pb 맞추는거 정도 카드 긁는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런거 아니거든요 근데 카드를 갖다가 자기가 쓸 용도도 아닌걸 가지고 그냥 그냥 몇십만원 그냥 몇백 단위로 막 이렇게 쓰는 분들 있잖아요 단 15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쓰는 분들은 전부 다 직급도든 사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용기 내서 저한테 그왜 마이크로가 이런 걸 갖다가 굳이 이렇게까지 그냥 이렇게까지 하느냐 응? 그러니까 참그거는 모르겠다 그 분에 대한 답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됐겠죠 이건 물과 기름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0.01%도 같이 양립하거나 같이 이렇게 같이 병존해서갈수 있는 그게 아닙니다. 오로와 낯승이에요 100%든 아니면 0%든. 그러니까 시스템을 할 사람은 순수하게 시스템만 하는 거고, 직급도전할 사람은 직구도전하는 거지. 그게 중간에 이렇게 반은 이렇게 섞여서. 그래서, 아가 좀 재작년 6월 13일날 열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2년, 2년 2개월 이렇게 3, 2년 3개월 올 때까지 공교롭게도 나간 쫓아낸 인원이 2,300명입니다 그게 더 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아자좀 여기 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소실적을 여기다 이렇게 둥지 까놓고 나서 자기는 이렇게 관망만 하겠다 그러니까 그 꽃돼지 심보가 있어서 그래요 그걸 저희가 모를 것 같아요 저희가 봐봅니까? 알죠? 벌써 스피치하는 것만 봐도 알고 실적 다 이렇게 딱 보면은 다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냥 뭉태기로 다 잘랐어요. 그, 그분이 모시고 온 사람까지도 전부 다 그냥 몇십 명씩, 몇백 명씩 다 잘라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러냐. 우리가 뭐라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네트워크에서 오면은 다 친절하게 밥 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런 거안 하거든요. 그럼 정반대입니다. 원칙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개념대로 안 하시는 분들은 식계명식이나 되니까 그중에 딱 얘기하는 거 한두 번딱 들으면 아저 양반 이게 책을 읽어도 허투루 읽었네 아니 지키지도 않을 그 원칙 개념 같다고뭐 한다고 공부를 하고 뭐 한다고 읽고 있습니까? 읽으면 뭐합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 뭐 나뿐만 아니고 어 나랑 같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95%가 그런 조직체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에난 그럼 도대체 어떻하 얘기요 내가 바로 그 케이스인데 거의 95%가 그래요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제 유튜브를 시스템 그래 저게 맞는 얘기야 맞는 얘기야 그리고 인터넷 재판매는 없애야 돼왜 나는 또 거기서 왕따 돼 가지고 뭐 존재가치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마음 붙일 데 없으니까 제거 듣는 분들 무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생각하시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분들이 든 어떤 분이든 제 유튜브 예,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회장님이 내 스폰서다 그리고 아니야 회장님 내가 뭐저 스폰 해달라고 할순 없으니까 내가 1번이다 내가 1번이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새로 만든 그책 아니면 옛날 책하고 똑같으니까 그 내용 볼과는 똑같으니까 그거 다 그걸 자세하게 어더 표현해 놓은 거니까 기왕에 읽을 거면 새 책을 갖다 한번 제대로 읽고 프로 시스템 가이드라고 4,000원짜리 책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에, 큰, 좀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눈이 나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러는데, 여자분들이 많아갖고 이게 핸드백 사이즈, 그게 좀 도톰하거든요? 그 원가가 좀더 비쌉니다. 요즘 뭐, 종이가 많이 올라서. 그래서, 에, 다 떨어져서, 이제 그, 시스템 가이드 그것도 그냥 4,000원에, 이렇게, 요거한거 지금 인쇄 들어갔으니까, 일주일 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 그러니까 핸드백 사이즈라고 해서 핸드북이라고 이름을 줬었는데, 그게 워낙 많이 팔려서, 많이 나가는 그거 지금도 많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물건이 떨어졌죠 큰 것도 작은 것도 다 떨어져 가지고 해서 그거 하는데 자, 제 17,000원짜리 그책 그게 교과서라면 요거는 연습장입니다 내가 액션5 또 누구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거 제품 전달에 관련된 거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고 그러고 나서 자기를 리뷰해 보고 어 팀원들이 있을 때는 액션5 스피치를 같이 하는 겁니다 한두명세명삼회법칙에서세명만 되더라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냥 하고 못하고는 여러분들 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속에서 직급도 좀 내가 이쪽에 있다 이렇게 가늠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서 당장 내가 1번이다 그거를 결단하시고 내 스스로 책을 읽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해서 막 하시다 보면 그래도 어려움이 있다 아 어, 이거를 세명이서할려니까 우리가 보는 게요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 유전상이든 저 전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힘 닿는대로 제가 2시간 3시간 상담을 주는 분 어마어마하게 많아죠 그래서 그분들이 알아듣고 그렇게 해갖고 뭐를 찾았다 그러신 분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자포자기 하셨는지 이래도 왜 마음은 이거 있고 이게 오라 하면서도 몸뚱아리는 몸은 직급도정 95%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직급도전파를 갖다가, 직급도전 협잡 시스템을 갖다가 제가 박살를 내기 위해서, 박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아유, 듣기만 해, 듣기만 하고, 그래, 아유, 마이크로랩도 저렇게 나서서 이렇게 그냥 해서 인터넷 가격이 불과 2주, 2, 3주 만에 벌써 3천 원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에도 결단하시고, 이 방송 듣는 순간부터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런 얘기 할거 아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분이 저한테 왜 이런 일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점점 깨저한테 어, 문자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답변을 갖다가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들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러고 할거 없어요 월가 물과 기름 쌓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책 처음 수익의 원천서부터 유래 아 네트워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 우리는 원칙이 없어 비비부리 어떻게 원칙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공산주의 말도 안 되는 얘기하냐 상식적으로도 그러니까 10년을 해서 아직도 국장이고 아직도 오토판매사는 커녕 그것도 못 받아서 질찔거려요 그러신 분들 전혀 없어요 지금부터 딱 책을 처음부터 다시 보고 처음에 읽으신 분이 아 야 이거가 진짜가 나타났네 진짜가 있었네 실체가 알아보시고 바로 하신 분들이 지금 성공하신 분들이고 안 되신 분들은 두번세번 번. 읽고 그래도 아우 어떻게 할 바를 좀 모르겠다 그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전번에도 한번 그렇게 했더니 책세번 읽었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세번 아니야 그러신 분들은 가짜로 읽고 그냥 대충 목차보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좀 이런 게 있는데 좀 이런거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런 분들 제가 도와준 적 한번도 없어요 왜냐면 그 자체가 진정성이 없지 않습니까 벌써 세번 정도 읽고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읽어서 느낌이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은 제가 아주 그 병아리 감별사처럼저 아주 감별 무지 잘합니다 이제는 3년 했어요 3년